여러분께서는 구독자 28만 명을 갖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채널이 정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얼마 전 정배우라는 28만 채널 가진 유튜버가 저작권 위반으로 채널이 정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유튜버의 영상을 통째로 자기 채널에 업로드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세번 연달아 올렸고 그대로 그분에게 저작권 신고 세번 당하고 채널 정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주 컨텐츠가 이슈, 사회문제, 타 유튜버 고발 신고였는데 원래 이분 하던 거는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 유튜버였어요. 그런데 조회수에 목매다 보니 이런 이슈 고발 컨텐츠로 전환하셨나 봅니다. 컨텐츠 특성상 이분은 굉장히 자주 저작권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목소리 잠깐만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무조건 저작권 경고를 받습니다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사유로 말이죠 목소리 음성변조나 1.5배속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30분짜리 영상에 사진 몇초 사용해도 신고당하면 경고받습니다 영상을 모자이크 해도 1.5배속 처리해도 신고당하면 경고 받습니다. 아프리카 BJ 영상 가져다 쓰시는 분들 계신데 아프리카에서 신고하면 경고 무조건 받아요. 영상을 작게 해도 음성을 변조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유튜버분들이 외국인 나오는 재미난 움짤들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신고당하면 다 저작권 위반이라고 합니다. 사진, 영상, 음성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배우님 같은 경우는 항상 1차 경고, 2차 경고 상태로 채널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3차 경고까지 가면 채널이 정지되는데 항상 아슬아슬한 상태로 운영하셨다고 하네요. 지금은 3차 경고까지 당하신 상태로 유튜브로부터 일주일간 저작권자와 합의할 시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 저작권 신고한 분과 합의를 하면 정지 처분이 해제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작권자가 정배우님이 비난했던 분위기 때문에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8만 채널이면 약 3천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할텐데 가급적 합의 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작권 위반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과는 많이 다릅니다 영화 리뷰 채널들이 저작권 3회 위반으로 채널이 정지된 후에도 다시 새로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육튜브 신태일, 각건배 같은 분들은 새로 채널을 개설해도 유튜브에서 확인하거나 신고 접수되면 바로 새 채널로 바로 새 채널도 정지돼 버립니다. 정배우 님 인지도가 있고 지인 유튜버분들이 도와준다면 새로 채널을 운영해도 빠르게 구독자 수를 모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정배우 님의 새 채널인데요. 어, 정배우 님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구독 눌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배우님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콘텐츠를 하셨어요 대부분 잘못을 저지른 분들을 고발하는 식의 콘텐츠였는데요 유튜브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콘텐츠가 다 유튜브의 고발, 따돌림, 증오 등입니다 정배우님의 활동 때문에 유튜브를 접거나 중단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이환님, 꽃자님, 꾹티비님 그 밖에 여러 유튜버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콘텐츠를 한다는 건 지옥행 급행을처사는 거랑 같습니다 이슈 유튜버 특성상 해당 사건이나 유튜버를 설명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 목소리 등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진이나 영상 일부 도용한 거 가지고는 신고 안 해요 하지만 자신을 비난하는 영상 올라왔는데 그거를 그냥 보고 계실 거예요? 저 같아도 신고합니다. MCN 회사와 유튜버 관계자분들이 이러한 유튜버 비난 이슈를 다루는 채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있었다는 소문도 들려요. 다른 사람 비난한 영상으로는 조회수 얻기는 쉬워요. 하지만 유튜브 채널 오래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보이시는 댓글은 정배우님의 채널 정지예고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번 보시죠. 로메오님. 솔직히 영정이니까 사과도 하고 그런 거지. 영정 없었음. 지금도 다른 까는 영상 올리고 있었겠지. 히라님. 근데 변호사 끼고 본인 피해가는 행동 일도 안 하던 약속받은 사람이 이럴 줄을 몰랐다는 건좀 이해 안감. 크크크크. <웃음> JHM님. 이분은 웃긴 게 자기도 행실 못한 적도 많고 인성도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런 컨텐츠 하는게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용화 님 사건 사고 다루시면 어느정도 선은 지키셨어야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만 구독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하지만 대부분 이슈 논란거리 때문에 정배우님을 구독한거지 정배우님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인기나 조회수를 얻기 위해 이슈나 트렌디한 소재를 다룰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야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모아서는 유튜브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워져요. 정배우님은 예전에 클래시 로얄이란 게임과 무언가를 대신해주는 콘텐츠를 진행하셨는데 만약 이슈 채널이 아니라 원래 하시던 콘텐츠를 지속하셨다면 이번 정지 된다는 영상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아요 정배우님이 저작권 3회 신고를 당한 날짜가 2월 15일입니다 일주일 후인 2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에 28만 구독자를 보유한 정배우님 채널의 정지 여부가 결정나겠네요 어, 저는 정배우님께서 채널 정지 당하지 않고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유튜버 비방하면 그 유튜버 좋아하는 팬들이 한순간에 나의 유튜브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적을 들려 나가는게 채널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번 영상이 이번 영상이 유튜브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